이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5시 40분 정도 됐고요. 지금 하와 같이 오늘 갑작스럽게 붕따오를 가게 됐습니다. 음, 평소 기획한 일은 아니었고요. 하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기 위해서 이제 가야 되는데 제가 동행을 하게 됐습니다. 출발할게요. 음료수 챙겨하 Ha. em uh, hôm qua mấy giờ ngủ qua một giờ m à t g n h ba giờ ô sao vậy l à m biết l ê n xe lát lát nữa l ê n xe l à m biết cái này ừ. em xem em muốn x e cái... mà ừ. trời ơi trời ơi cái này chơi c h t i h ơ i c h 음. <웃음> 이렇게 어떻게 편집을 했는지 항상 궁금해하는 하합니다.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가 완전히 이끄는 대로 일단은 무작정 이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사우죠. 자, 자 어느새 날이 밝았고요. 이제 도착했습니다. 메메컴메 메다 시우 나야 소머야. 어, bueno, oh, 여기서 버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힘들었어. 잘 봐. 내일 꽈. 날아 멜탈난 거구나. 아, 어? 이게? 小. 小? 네. 또안 떼일 무? 날날일탕 내다. 아, 무니가이 어 득, 득, 득, 득. 야. 오케이. 좋아요. 홍상. 홍상어야? 홍상어야? 네. 홍상어? <홈타와. 웃음> <웃음> <회컴>? 네. 홍상어? 네. 홍상 네. 좋아요. 오케이. 아, 오토바이 상태도 뭐딱 좋아 보이진 않고, 아 근데 여기 흙먼지가 좀 심하네요. 먼지도 많고 막 가는 길에 막 모래가 눈에 들어가고 그러네요 아이고 운전해 운전 확실히 시골 같은 느낌이 좀 강하네요 동따우라고 해도 어, 해변 쪽이 아닌 어, 깊숙한 로컬 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좋다 공기가 상당히 맑습니다 이 도심만, 도심만 조금 벗어나면 이렇게 맑고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가 있네요. 한국 시골에 온 것처럼 매우 깨끗하고 맛있는 공기입니다. 어, 여기가 사과 관련의 목적인데, 지도 어, 오빠 이거 해줘 어, 고마워 일단 연, 여기 온 이유를 설명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 하가 주민등록증 한국으로 치면 주민등록증인데 이제 그거를 재발급을 받기 위해서 왔어요 볼, 원래 있던 신분증이 15살 때 만든 거라 새로 만들면 칩으로된 아이디카드를 발급받기 때문에 새로 만들려고 왔습니다 음. 네. 어려. 다들 나하 y 아이고 다들 나를 보네. 어? 뭐 봐? 그러면 어러이 ID ID 아이디 카메라지. 안안 카메라. 어,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해 왔네요. 준비 음. 아이 음. 사진 찍는다고 메이크업 한다고 아이디 발등을 위해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사진 찍기 위해서 메이크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뻐 이뻐 귀여워 예뻐요 음. 픈 싸우 싸우와 아 랜픈 싸우와 원래 랜 광접편. 아, 광접편. 아 서울, 아, 고어. 약간 슴슴나. 아, 어? 한국 껍슴슴. 검투. 와, em đ ề 아 아, 네, 근데 여기는 온통 온통 남자 군네들입니다. 온동네 남자네들이 여기 다 모여 있고. 일안 하나? 아, 하, 가자. 가자. 하. 오늘, 붐보. 몽바. 붐보. 몽... 붕? 바. 네. 아, 종따. 종따 안 붐보. 붐. 붐? 네. 중따, 중다안 붐보. 우리 하가 네, 어제 중따우에서 어, 여권 서류를 마치고, 다시 이렇게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어, 안타깝지만 붕따우의 영상이 이제 좋지 않은 결과로 인해서 데이터가 손실됐습니다 그걸 복구를 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안되더라고요 그래갖고 결국에 붕따우의 좋은 영상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출근해, 출근했으니까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어, 이곳, 이곳 호치민 7군 푸미영 쪽에 어, 맛있고 진짜 유명한 분부집이 있는데 어, 거기를 가볼까 합니다 여기 거든요 아 나에 노이요 어, 컷... 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 쪼어이... <en> <레>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okay. i <목겠습니다>. 그때 애도 봐서 맛있 게. 뭐뭐 하나 다참이다 오. 이어게먹 그때 맛있게 먹었어? 다안해어다 i 야 해. l i 스수호 베트남. 인정. 인정 인정. 맛있긴 해. 불친절해서 그래요. 불친절합니다. 그래도 맛있긴 합니다. 음. 베트남에서 불신전을 하루, 하루 이틀 겪는 게 아니라서요. 뭐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방금 씩 구독자님이 여기 오실 때한 번씩 들리는데요. 정말 다 맛있다고들 하십니다. 한국 사람한테 참잘 잘 맞는 양념이에요. 아라이. Người Hàn đến đây nhiều k h n g nhiều. ấ t g n thích 이 맛있어요. 음, 맛있어요. 음. 음. 음. 우리 좀 간. 중간... 뺄라지? 음, 반미 짱. 반미 씹어야. 음, 짱짱짱짱. 아, 음, 이짱짱짱짱짱 음, 짱짱 h 짱짱짱 어, 진짜 맛있습요다 생선, 생선. <웃음> 그리고 반미에다가 뭐 이렇게 국물 이렇게 해서 먹는 게 <웃음> <그거> 되게 맛있더라고요. 충분히 <웃음> 맛있그요 <웃음> 맛있어요. 응.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요 회사 생활하는 건 어, 엄청 이뻐 아우 맛있다. 어이야 네, 직원 거 뺏어 먹는 기입니다 아, 근데 화를 많이 못 내겠어. 착해가지고 못 당했어. 착해가지고. 오빠도 마음이 약해요. 오려고 했어요. 자기가 잘못한 건 아는 거야. 분명히 알고 있어요. 너과? 아야 응. 이제 돈네 응? 돈 끼워. 뜬 끼워. 더흥 내. 응. <웃음> 아우 이제 집에 가는 길 배도 부르고 아 여기 조식이 맛있더라고요 아침에 조식이 한식으로 나오는데 굉장히 훌륭하게 잘 나옵니다 자 우리 영화 우리 영화 마저 보자 수리남 수리남 음. 저희가 수리남 1편부터 5편까지 지금 다 봤어요 그치? 샘 로이 어, 지금 이제 6편을 볼 차례입니다 수리남에 완전 빠져가지고 오빠 수리남 보고 싶어요 맨날 그래요 보자 수리남 x yeah. 디 재밌어? xem đi, xem đi, xem đi, xem đi, xem đi, xem đi, x e e m đ m đi, i m i 어, 다 봤어? <웃음> 어, 마지막에 슬쩍. Young Emm, s 어 m Jump s m 어, <웃음> 잘했어? Hi, t m m m t m 그래, 맞아. 수리남이 재밌긴 하지.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수리남을 다 봤고요. 하도 엄청 재밌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다른 영화.